차트에서 합계 계열과 2016년 요소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서 표 전체가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2016년을 빼주시고 합계를 빼주시면 됩니다. 구분부터 근로장학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2017년부터 2019년에 근로장학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먼저 떼주시고 컨트롤 키를 나중에 떼주시면 2016년 자료가 빠지고 합계값이 빠지게 됩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범위 수정이 끝이 났습니다.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막 대형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누적 세로막 대형을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넣어 주겠습니다. 상단에 디자인을 누르시면 되는데 차트가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디자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차트를 클릭해 주시고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차트 제목, 차트 위를 클릭해 주시고 차트 제목은 A1셀과 연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수식 입력줄에서는 A1 셀을 클릭해 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A1 셀과 제목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에 2를 추가해 주시면 똑같이 2가 추가됩니다. 지워주시면 똑같이 지워지죠. 근로장학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에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글로 장악이 초록색이기 때문에 초록색을 클릭해 주시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클릭해 주시면 값이 추가가 됩니다. 안쪽 끝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상단에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안쪽 끝에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차트 테두리를 둥근 모서리로 적용하겠습니다. 차트 영역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사각형이 있는 이 부분이 그림 영역이고 그림 영역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차트 영역입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면 차트 영역 서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채우기 및 선을 클릭해 주시고 테두리를 클릭하신 다음 맨 아래로 내려가시면 둥근 모서리가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면 모서리가 둥근 모서리가 됩니다. 지시사항에 나온 차트 그림과 동일한지 확인해 주시고 동일하다면 작업을 끝내시면 됩니다.